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다고 하시사 하나님이? 의롭다 라고 칭의한다고 하시죠 누구를 믿어야 의롭게 돼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죠 쉽죠 여러분 이게 칭의입니다 예, 누구를 믿어야 으롭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으롭게 돼요. 어떤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토템이나 이런 그 동물이나 어떤 식물을 믿어서 으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어야 으롭게 되고 예, 영적으로 으롭게 되는 거죠. 그래야 의로워져야 어디에 갈수 있어요?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으롭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가죠. 아멘 자, 오늘 Justification에서 칭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딱딱한 조직신학 시간이지만, 우리가 말씀이 어떤 것을, 어떻게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 정의, 근거 구성, 방편, 그 칭의의 결과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지금 시간 낭비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내적인 콜링을 한다고 하셨죠? 자, 이 내적인 콜링은, 그, 뭐죠? 이부르심은 뭐죠? 구원과 연관이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소명의 방편이 뭐뭐가 있다고 했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섭리 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날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종들과 늘 교제를 하시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죠.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생에 대해서 나는데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왜 우리가 물과 성령, 즉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죠. 죽어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죠. 그럼 어디에 못 가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 옛날 행실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거듭나세요, 여러분.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예.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왕국,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 개념과 천국 개념은 어, 다른데 저는 그냥 예, 원래는 좀 분명하게 말씀이 좀 다르지만 저는 같이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칭인데 우리가 말씀을 좀 봅시다.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는 자에게 주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이라 먼저는 유인에게로 해도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얘기하 기록된 바, 바.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살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인인데 우리는 이제 다시 역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은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다음에 로마서 3장 22절로 2 6절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드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 은혜로 값없이 울었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네지은죄를 강가하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니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함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사실 수가 있는 거죠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꿈은 모두 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예수를 믿음으로 자, 자 이걸 못 박는 게 있는 대못을 박는 게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요 로마서 3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말씀을 계속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자 로마서 4장 2절로 8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장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같이 읽어요 아, 무엇을 말한 아, 아브라함이 하나 음, 음. 그 의로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시 은혜로 여겨지고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와 일하는 자에는 경건한, 경건한 자 아니한 자를 으로 네, 따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자에게는 음. 그의 을는 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 받는 사람을 보게 되어 다윗이 말한 바이 삶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사람들 복이 있고,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죄가 가려지고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인 거죠. 그럼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도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그 서정을 간단하게, 부,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 부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공로로 우리 의롭게 된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자, 말씀 검토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마음이, 말마음이 아니오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니 의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육체가 없느니 자, 하나님께서 대인못을 박아버렸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릅다음을 얻게 되는 거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마이 아브라함이 어마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졸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정하실 성경이 미리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고 의롭게 이렇게 해서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리라 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예.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 그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쵸? 믿음으로 우리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검토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빌립보드 3장 5절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요베냐민 집, 히브인 중에 히브이이며 율법으로는 예수의 인여 심으로는 교회를 박게하고 율법으로는 은이 없는, 없는 자라 그러나,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여... 해로 여길 뿐이라 하... 또한, 하... 또한 모든, 모든 하...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고상하기 때문이라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니 하... 내가, 내가 가진 애는 일법이에서나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그 참여함을 알고자 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자가로넘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도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도아니라 오직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는 바간 그것을 잡으려고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이 엄청난 석학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다 여겼다, 해로 여겼다고 하죠. 어떤 게 가장 고상해요? 어떤 게 가장 고상합니까?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죠. 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걸다 얻으려고 한 사람들은 모든 걸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얻으려고 하면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의를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바울은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은 뭐가 소망이에요 부활 부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소망인 거죠 그쵸 이 소망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예수께 잡히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되죠. 자, 구원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걸, 그걸 기억하시면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어가시도록 하십시오. 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다,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뜬금없이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또히브리 알파벳을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잊을만 하면 제 가지고 가 등장을 하죠. 자 우리 은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 <목소리> 알렙, 벳, 음. 김멜달렙 음. <목소리> 해, 와브, 사인, 음. 헷, 텟요 음. 음. 음. 카프, 라멘, 멤, 눈, 사메흐, 아인 배, 자르, 코프, 레쉬, 신, 쉰, 타브, 타브. 근데 이 와브나 타 타브로 읽으시면 되게요. 빨리 들어볼까요? 시작. 알레 베기멜 다레 테파브자인헤테드 요드 카프 라멘 맨눈 사메 아인 페자데 코프레시 신신타브 좋습니다 노래로 기억하면 좋죠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그아아 아 발음 나는 부호를 좀 봐주세요 아바음 나는 뭐 카메츠 파타 이 말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어려우니까 그 이제 아, 이것들은 다아 발음이 나구나. 얘는 이제 반모음 짧게 발음이 되죠. 쉐바를 붙여 가지고 짧게 발음되는 거고. 예 발음을 보시면 이레 쟤레. 째레는 이세이이예 발음이 되죠. 쉐바를 붙이면 이제 반모음이라 그냥 짧게 발음 되죠. 예 발음이. 이런 게예 발음이 되거나 이 발음은 힐액이 있죠. 점 하나 찍는건 다음에 얘는 그냥 이 발음이 난다라고 보다는 쉐바는 예의 발음에 가, 가까이 되고요. 또, 이제, 아예, 쉐바는 예의 짧은 발음이 나든 아니면 발음이 안 나든 둘 중에 하나죠. 오는 지금 이 바브 위에 있으면 오 발음이 나죠. 바브 안쪽에 있으면 우 발음이 돼요. 자, 다음에 홀렘이 있죠. 여기 홀렘. 여기 알파벳이 왼쪽 위에 있는 홀렘이 있고, 바브 홀렘. 다음에 카메차투비라고 얘가 이제 오발음이 되는게 이제 그 가끔 호크마 같은 지엔데 호크마 같은게 이제 오발음이 되죠 다음에 여기 카메차투비에 쉐바를 붙이면 얘는 100% 오바름 짧은 발음이 됩니다 예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에 오발음을키부츠가 있죠 자 여러분이 좀 헷갈리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일 거예요 아마 이 바브 위쪽에 있으면 점이 힐에기 위쪽에 있으면 오발음이 되고 바브 아래쪽에 있으면 안쪽에 있으면 오발음이 되는 거 다음에 여기 카메츠가 있고 카메차 투비 있죠 다음에 카메차 투비 점 쉐바를 붙이면 반드시 얘가 오발음이 된다 다음에 쉐바는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인데 단모음 뒤에서는 발음이 안 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어원 때문에 여러분 뭐, 잠시 이렇게 이, 그 히브리언 알파비를 좀 봤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오원을 본데 사실 여기 동사 명사 형용사가 다 지금 보면 알파벳이 같아요. 같죠? 그렇죠? 여기 이제 모음 보어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좀 발음이 달라지는데 읽어볼까요? 제덱. <목소리> 제덱. 의저우. 여기는 짜닥 자닥. 차닥. 차 의롭다라는 동사죠. 자딕. 자딕. 자딕. 이 의로운 형용사죠. 자 보면 차닥. 차다크 동서가 쓰인 게, 이제, 신명기 2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한다. 재판장은, 그, 의의는, 의롭다. 하고 여기는 정죄할것이니 자, 의롭다, 선언하는다는 뜻이 있죠. 다음에 여기는, 체덱. 체덱. 의공의 발음 뜻인데요. 보면, 창세기 1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미 여호와께서 그를 자 여기 보면 이제 다 잊어먹었습니까? 여기 뭐죠? 베헤에민이죠? 베헤에 베헤에민. 베헤에민. 베헤에민 베헤에민 베헤에민 우리가 여기는 이 발음을 이제 에호바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아도난이라고 많이 발음을 했죠 그 야우의 이름을 부르기 굉장히 이제 두려워했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읽어요. 파, 파, 야 이야, 이야죠. 이야, 이야니까 실행이여드니까 이 장모음이죠. 여기 아죠아. 그러니까 파야, 파야, 파야, 파야. 다음에 쉐. 쉐 메하, 메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야 시자바하쉐 베하 자 다시 한번 바바야쉐메하 음, 바, 좋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로저로로그 로. 로. 다음에 읽어볼까 여기 체다카 체, 격변한 는 체다카, 체다카, 이제 격변을 한 건데요. 의라, 의라는 뜻이죠. 여기 체데크에서 격변을 한 건데요. 체다카 이제 의로 여겼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격변화까지 이제 아직은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 체데크, 체데크 이걸 네, 네, 네. 명사, 명사 체데크를 좀 기억을 해보세요. 으다 다음에 차디크는 이제 차디크는 공의로운 의로운 발언인데 체레국기 9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오는 오는 오는 오는 오는 오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라 이런 고백을 하고도 말을 안 들었어요. 바로가 그래서 아주 그의 기병들이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되죠. 네. 자 여호와는 어떠세요? 의로우시죠. 그쵸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는안 돼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 뒤에 그러면 신약을 보면 헬라어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대문자와 소문자 같이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Kappa, 델타 엡 t 론 e p s 타 l 타 n Epsilon, Zeta, Eta, Eta, Theta, 타우 윕실 t a Kappa, l a m 아, 송 기억하고 있나요? 같이 알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 시작. 아.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실론 세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람다 미 니크시 오미크로 피로 시그마 타우 육슐론 피키 푸시 오메가 좋습니다 대만족입니다 우리가 의로우라면 이제 디카이오스는 우리가 알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제 공의로운 발언인데 여기 보면 로마서 3장 2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 오케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또한 예 네. 여기가 <웃음>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 어떻게 읽어요? 디카이오스. 디카이오. 디카이오. 디카이오 의롭다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로마서 4장 5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아니 경건하지 아니한 아니 자를 의롭다 디카이오. 하시는 이를, 이를 믿는, 믿는 자의 그의 믿음을 의로, 의로 여기시하니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를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자 명사형은 디카이오시스 뭐 디카이오시스. 디카이오시스 또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 디카이오 디카이오 두가지가 있습니다. 칭의인데요.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잊어먹었죠자 프로스 프로스 프로스 텐텐텐 엔데이신. 예, 크시죠. 크스 발음이 나죠. 엔데이신. 테스. 읽어볼까요? 디카이오신네스. 읽어보자 디카이오신네스. 좋습니다.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아우투. 엔. 엔. 토. 토. 이건 뭐죠? 윈. 카이로. 카이로. 그 다음에 우리 카이로스 타임을 알죠? 카이로스 타임은 어떤 때예요? 시간에는 두 가지가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죠. 크로노스는 그냥 어떤 그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고 뭔가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랄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인데 지금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믿는 자는 들을 기가 있는지 라는 믿을지 어다 음. 아멘. 아멘. 지금이 여러분의 카이로스 타임. 여러분이 구원 얻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구원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에이스. 에이. 에이스. 에이스, 토. 얘는 에이나이. 여기는 아우톤. 에이 아우톤. 여기는, 아오톤. 아오톤. 아오톤. 아오톤. 아오톤. 아오톤. 여기는? 디카이온. 좋습니다. 디카이온 디카이온, 디카이온. 디카이온. 카이. 카이. 카이 여기는 디카이온 아니요. 여기는 우발음이 되죠. 디카이온타 디카이 오미크론하고 입실론이 같이 오 우장모음이 되죠. 디카이온타 디카이온타 디카이온타 디카이 디카이 디카이 톤액 얘는 피스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피스테오스, 얘는 예수, 예수, 이는 예수. 예수죠. 자 여기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 믿게 되면 우리 의롭게 되는 거죠. 그쵸?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여기서 따라 다시 한번 따라해 디카요 디카요 디카요 디카요스 디카이오. 디카이오. 디카요스 디카요 디카이오, 디카요신네 디카요신네 다음에 여기는 디카요스 디카요스 스 좋습니다 자 칭이는 우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ustification is a legal act of God whereby He dears the believing sinner-righteous on the basis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Yeah, 한글 해석해 볼까요? 시작! 칭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다 어떤 게 근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믿는 제인은. 죄인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의 법정적 행위이자. 자, 우리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라고린도우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으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입히고 대상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저 위에 제가 우리가 읽었던 걸 성경 말씀은 위에 위에 말씀은 성경 말씀을 유학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위에 길이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 위에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음.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예수. 그렇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못 있어요. 복음을 막 전하게 되거든요. 정말 전하게 돼요. 어, 이게 우리가 세상 온 우주를 주어도 우리가 정말 의롭다고 하고 안된대 의롭다함을 받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거예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기뻐하세요. 그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 칭의의 근거는 자 지금은 이거예요. 말씀을 지금 이제 말씀을 그냥 요약한 것뿐이거든요. 자, 우리 알죠? 우리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죠. 칭의를 받지 못하죠.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의, 칭의의 근거는, 근거는 인간의, 인간의 선행공동에 있지 않다. 않다. 분명히 말씀을 했고 자,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자, 보면 자 행위의 언약은 칭의의 근거가 될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죠. 왜? 창제기 3장에 아담은 행위의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죠. 죄를 범하게 되죠. 자, 다음에 중생한 사람의 내적인 의도 칭의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자, 아브라함, 요셉, 노아, 요비 의롭다는 것은 신분상으로는 칭의의 결과죠. 결과이고 실제적으로는 상대적인 의미인 거죠. 이것은 절대성을 갖는 건 아니에요. 신분상 우리가 칭의의 결과라는 거죠. 자, 자, 율법의 행위도 칭의 근가될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게 있는 거지. 우리를 의롭다 해주지는 못해요. 세상에 거의 많은 종교들이 죄를 깨닫기는 해줘요. 그러나 어떤 구원에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의롭다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속, 그의 속성에 있어 으로우시다. 사도의 전역 3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처음이시자 마지막에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리고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고 그, 의로우신 분이죠. 자, 두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의 근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모든 율법을 다지키 획득하는 완전의이죠 로마서 10장 사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음, 모든 음, 믿는 자의 음, 의를 이루게하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렇죠. 음. 자,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사역을 성창으로 획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의롭 다짐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논리적으로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칭의의 근거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있다는 라 것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모셔드는 사람들은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은 내가 과거의 것들을 그리워한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가끔 신앙생활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거지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살게 하는데 가끔 거지 속성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마침 저기 왕궁 밖에서 요셉아 이리 나와 놀자 거기 너무 심심하잖아 어? 야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 가기가 어렵잖아 요 여기 나오면 네 마음대로 살아 살수 있어 이런 게 가끔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웃음> 근데 이제 감정이 통하죠어 그럴까 나는 하나님의 왕도 없고 이거지 나라도 얻을란다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의 과거 별로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어떤 걸가졌든 별로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우리 바울 사도 바울을 배설물로 여긴 게 있다고 그랬죠. 왜? 예수 그리스를 아는 아는 그게 얼마나 고상한지 그는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게 돼서 예수님이 안에 내주하시면 얼마나 그를 아는 그 지식이 고상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사고 절대 예수님을 표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두 칭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이건 이제 좀 이제 조직적으로 시스템에틱하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칭의의 부성 죄의 용서, 의의 증가, 의의 증가가 나온대요. 포기민 포기 means so, of s i n 은 imputation인데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의용서. 징의 구성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 다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이 없으며 무서운 선언입니다. 무시무시한 선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공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어, 이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인간의 상황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논리에 이데올로기 논리에 많이 그리스도인들도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때로는 미래의 교회를 핍박할 세력들을 엄청 지지해 나중에 후회하겠지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기가 죄인지는 몰라 왜?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을 잘 보세요. 자기 주제파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해, 못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 로마서 6장 23절 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순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자, 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거죠. 칭의가 그러니까 되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음. 자 근데 보면 요즘에 이제 계속 세상에 이제 철학들이 철학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는 세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도래했어요. 그러니 그게 이제 주류를 이루어가죠 얼마나 죄짓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 정말 죄짓기 쉬운 세상은 세상이 이제 어, 되어버렸죠 이미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특히 20세기 들어서는 가장 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고 가장 대립되는 세력이 어디예요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죠 강력히 우리가 지금 대체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이, 예수리소 복음이 유물론과 섞이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유물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공산주의와 예수 믿는 자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사상이 저자했다면 죄거든요. 회개하시고, 그리스의 성령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영안에서 자유로운 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걸 멀리 하게 돼요. 쉽지는 않죠. 거지 근성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어디 쉽나요? 못할, 하지 못하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복종하고 예수께 가게 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자유롭게 돼요. 그 상태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퓨테이션에서 의의 장가인데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 절씩 겨누할 갈게요. 저수부터 읽겠습니다. 하느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분을 또한 르시고그르신 분들을 또한 노 하시고 자 로마서 8, 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한 즉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의 전가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그는 믿는 사람 다 의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이제 의인이 된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칭의를 우는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칭의에서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칭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칭의의 구성여서는 죄 용서와 의의 정가다.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칭의의 방편인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믿음이죠. 우리가 지금 뒤도대에서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닌데요. 여기 어, 헬라어의 전치사를 좀 말하고 있는 건데 자 말미암아로 이렇게 다 돼있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지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느라 자,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말미암 말미야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는데 보면 다 달라요 전치사가 디아, 아, 디아를 하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죠. 관통하는 거예요. 바이나 몸에 의해서는 관통하는 거예요. 디아, 스루하고 비슷하고요. 액 하면 몸머로 붙어져. 또는 아우로브. 액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나요? 에이스가 있고, 여기, 액이 여기 있죠. 여기 액, 몸머로 붙어, 머머 밖으로. 에피는 여기 있죠 에피 뭔뭐 뭐 위에 어퍼 카타는 어코딩 투예 비트로란트도 있지만은 카타 여기 뭐죠 그쵸 이 어코딩 투 의미도 있습니다 자 보면 그빌리포드 3장 구절을 보면 자그 안에서 발견되라 함이 내가 가지는 율법이수란 것이나고 오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또는 믿음을 통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는니께난 의로다. 전치사의 의미를 좀잘 봐보세요. 좀달라져좀 의미가 좀 약간 달라져요. 에그 뭐뭐로 붙어져.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살리라 이런거죠. 뭐뭐 위에 빌리포스 3장 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 이것은 좀 원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좀 이건 좀 원어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카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 위에 자자 자 여기 보세요. 디아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부터 액은 에피는 믿음 위에 카타는 믿음에 따라서 10부터 14장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따라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어, 그 집을 구하야으니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정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 믿음에 관계된 구절을 봤을 때 전치사가 좀 달라요. 이 전치사의 의미들을 좀 보면, 어, 디아는 몸물를 관통하는 거죠. 에금뭐 몸으로 붙어죠. 에피는 뭐뭐 위에 카타는 뭐뭐에 따라서 이것과 피스티스 같이 붙어 가지고 의미가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좀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믿음의 방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아, 칭의의 방편 죄송 칭의의 방편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자. 칭의의 구성은 뭐예요, 여러분? 시작. 주의. 죄 용서와 주의죠. 의의 전가죠 칭의의 방편은 하나님의 오, 은혜와 오, 믿음이에요. 진짜. 자, 은혜와 믿음인 거죠. 자, 칭의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죄를 절대 하지 마시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본인에 대한 정죄를 많이 하데 그러시지 마세요. 사탄이 계속 해코질하죠. 네가 무슨 사탄을 물러가라고 하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명의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너는, 누구야, 너는, 요세와는 이제부터 예수는 믿었으니, 의롭다, 칭험을 받았다.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정지함이 갈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인데요. Reconciliation on with God인데, 이제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죠. 의롭게 되면. 자 로마서 5장 1절 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0절 을 읽을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롭다 칭함을 신분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그분과 이제 화평을 이릴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칭의의 결과가 뭐예요? 시작! 정죄함이 없음 하나님과 화평 자 좋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이제 칭이란 뭐예요 읽어주세요 시작! 칭이란 예수 그리스의 구원 죄인을 옳은다고 선호하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정적 행위이다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의 의미 칭의의 구성은 죄의, 죄의 용서 음성. 또 칭의의 방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은혜. 믿음. 믿음 칭의의 결과는 정죄함이, 정죄함이 없음 하나님과 화평 자 칭의가 우리가 자 죄인을 예수님을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 하나님 법정적 행위라고. 이제 눈 감고 보세요 칭의의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 눈 감고 대답하세요. 예수 칭의의 구성은? 죄 용서. 서, 다음, 의의 정가. 자, 칭의의 방편은? 하나님의 믿 그리고 예수의 예수의 믿음 좋습니다. 칭의의 결과는? 정죄함이 없음.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 예, 시험 부넣낼 거니까. 특히 신학생들은 다 암기하도록 하세요. 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